안녕하세요 서영아와 최현욱입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을 올렸고요 어우... 제가 다시 보니까 아이고야 이 렌즈가 세 개나 달린 스마트폰으로도 찍어서 그런지 막 그냥 그날 면도 안한그 그 전날 막이 응, 피로에 쩔은 얼굴이 그냥 그대로 다아이 <웃음> 기술이 좋아지게 장비 가져오니까 그냥 하, 어찌됐든 재밌게들 보셨나요 어,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영상을 한번 테스트를 찍어 봤습니다 었 지금 이 녹화하는 이 시점에서는 두 번째 영상은 아직 안 올렸는데요 어... 음... 네... 그래서 필터도 한번 적용해 보고요 바로 앞에다 조명도 한번 설치를 해 봤고요 어, 그러고 이제 녹화 한번 나름 잘 끝났는데요 <웃음> 보니까 누렇게 되어 가지고 완전 페인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걸로 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어, 예, 반응이 참 괜찮았어요. 어, 저의 또 어떤 한 제가 아주 사랑하는 우리 애독자님께서 직접 친히 전화를 주셔서 어, 너무 잘 봤다고요. 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고 고맙습니다. 뭐저뭐뭐 <웃음> 뭐, 영상 뭐전 전화 목소리가 참그 섹시하다고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웃음> 어어찌든이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앞으로 영상은 이렇게 할까요? 네, 어때요? 훨씬 나은가요? <웃음> 아, 오늘은 음, 저희 세 번째 책이죠. 위작의 미술사 준비해봤습니다. 아, 고대 그리스, 로마부터 현대까지 가짜 그림. 아, 아 참, 내가 써놓서 다시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부터 현대까지 가짜 그림으로 미술사를 꿰뚫다. 이책 진짜 좋아요. 위작. 음, 음, 범죄자는 얼마나 재밌는데. 게다가, 이거, 사실 위작 얘기는 그냥 재미로, 네, 이런 재밌는 사건이 있었다. 그거고, 어, 여기 정말 재미, 어, 알차게, 어, 고대 서양 미술사부터, 아니지, 원시부터, 아니, 고대부터, 아무튼, 어,부터 현대미술까지 미술사를 제가 아주 간략하고, 요약하면서, 함축적으로,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근데 이책잘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위작에 대해서 너무 모르셨는 참, 왜잘안 나가니 보인다. 뭐. 어찌됐든, 가까운 서점,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참고로, 길 건너에 있는 우리 저희 동네 서점, 도서관에도 다른 책은 없는데 이 책은 있더라고요. 음, 사실, 이거 위작. 이게 위작이에요? 이게 진품이에요? 이런 거는 다른 수많은 미술 방송 유튜버 분들이 하시잖아요. 뭐, 그거 굳이 여기서 또 제가 해야 되나 싶어서, 이 영상이라는 이 매체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거. 이두 번째 영상이 바로 그렇거든요. 제가 직접 연필 사용하 보여드리고 하는데, 뭐 그런 화가로서 미술사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영상을 100%, 200%, 300% 예, 뚱뚱뚱 사용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 띠리리리, 띠리리리, 뚜루루루. 자, 파트 4. 천재들의 세상. 르네상스 미술. 따라밤. 여기서, 어, 다섯 번째, 페트로 브리얼의 아들, 아버지의 그림을 복사하다. 헤트르 브리헐 하면, 은 네덜란드 르네상스의 거장 중에 거장이죠. 예, 전 세계를 강타한 베스트셀러, 비밀의 미술관에도 응가사랑으로 <웃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건 진짜 제가 받은 제보예요. 어느 한 어린, 초등학생 어린이가 저를,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선생님 때문에 제가 미술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아, 그래? 어떤 거 좋아하니? 예. 페테르 브리얼의 응가 사랑이요. 와. <웃음> 이 응가 얘기 너무 재밌어요. 비밀의미술관이제 인생책이에요. 몇 살이나 살았다고 참 깜찍했던 초등학교 팬들. 오늘 미친 팁에서 보여드릴 이 페테르 브리얼의 아들, 아버지의 그림을 복사하다. 바로 이게 베들렘의 영어학살이네요. 네. 아 페테르 브리얼 하면은 네덜란드 황, 황금기 아니에 네덜란드 르네상스 예, 겁나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 저하고는 비교도 끝도 안될 정도로 너무 잘 나갔던 분이었는데요. 그때가 마침 그 이렇게라도 공부해야지. 예. 그때가 마침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있었을 때고요. 이 스페인한테 막대한 세금도 우리나라 일제시대랑 되게 비슷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페트로브리얼이 너무너무 유명했던 분이었고요. 돈도 많이 많이 벌었고요. 아들 두 명도 화가가 됐는데요. 첫째가 아들이름이 페트르브리얼 이에요 아빠랑 이름이 똑같아 <웃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빠 페트르브리얼은 앞에 대자를 써서 대 페트르브리얼 어, 아들 페트르브리얼은 소자를 써서 소 페트르브리얼이라고 부르고요 어, 둘째 그 얀브리얼 역시 유명한 화가로 성장했고요 어, 참고로 얀브리얼이 음... 페트르파 루벤스하고 또 절친입니다 둘이 같이 협업도 했었고요 어, 어찌 됐든 이 페트르브리얼 어, 네. 큰아들 페트리브리얼은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사람 아버지 그림 베겨서돈 <웃음> 많이 벌었습니다 어, 아버지 그림을 베기다 이게 참베겨서 이게 좀 위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작이 미술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베겼느냐 어, 아버지 그림을 똑같이 베겼어요 똑같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여기에 이미지 넣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뵙겠습니다 아버지 그림 아들 그림 아버지 그림 아들 그림 어때요 똑같죠 이거 크기도 똑같아요 되게 신기하게 자 지금은 우리가 뭐 복사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을 복사를 해서 다른 사람이 그거 위에 덧칠을 해서 어, 예, 자기가 그렇다고 할수 있게 이렇게 위작할 수 있고요 또는 포토샵도 있고요 그죠 된다고요또 뭐야 저기 그 캔버스에 출력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그림을 그대로 좀 넘겨서 캠퍼스에 그대로 출력을 해가지고 캠퍼스 왔고 쉬워서 그다음에 바로 최적화면은 위작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1500년대잖아요. 아니야 페테르 부리어를 아들은 몇년이야 이거 이 사람. 이 사람은 16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럼 1600년대 그때 뭐 복사기가 있었나? 아니면 복사기도 없고 포토샵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붙였을까요? 어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이 기법은, 1600년대 이페트르브리얼 아들, 소페트르브리얼이 만들어낸 그 기법이 아니고요. 훨씬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르네상스 거장들도 다 썼고요. 특히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다 썼습니다. 자, 라파엘로의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이거,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일단 이, 이, 똑같이 베끼는 이 방법, 이걸 보고 음, 스폴베로라고 하는데요. 스폴베로, 참아 을해보세이 네. 스폴베로가 뭐냐? 사실 지금은 캔버스의 유화, 종이의 수채화 이렇게 여기다 그리지만 은 옛날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로마 제국 때는 벽에다 벽화를 많이 그렸잖아요. 벽화를 보고 프레스코라고 하는데요. 이 프레스코는 어떻게 그리느냐? 이 시멘트 콘크리트를 벽에다 바르고 그리고 걔가 굳기 전에 예, 굳기 전에 이쪽 촉할 때 그때 바로 이렇게 북새다 물감 발라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생벽에다 그냥 그림을 그렸을까요? 아니요 스케치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촉촉하게 젖어있는 시멘트 벽에 다가 연필로 스케치를 하겠어요? 아니면 목탄으로 스케치를 하겠어요? 이게 젖어있는데 이게 종이도 아니고 그죠?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법이 먼저 종이에다가 내가 그림 그릴 그벽 크기만큼 그만한 크기에다가 똑같은 크기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 스케치한 종이 그거를 핀으로 또는 송곳으로 구멍을 펑펑펑 뚫어요. 한 다음 걔를 어 내가 그림을 그릴 이 벽이 촉촉하게 아직 젖어있는 이 벽에다가 붙이고 그러고 어 흙, 아주 고운 흙이나 아니면 목탄 아주 곱게 막 갈아가지고요. 걔를 여기다 그종에다 뿌립니다. 그러면 걔가 이 구멍을 통해서 이 고운 가루가 싹 뚝 들어가겠죠? 그렇게 를싹 벗겨내면은 그 구멍이 외곽선에 따라서 이렇게 <웃음> 흙이 또는 그 가루가 이벽 촉촉하게 젖어있는 아직 굳지 않은 이 시멘트 벽에 그대로 남게 되고요. 그렇게 외곽선을 따는 겁니다. 그 기법을 바로 작그 페테르브리얼 아들 페테르브리얼이 썼습니다. 아버지의 작품을 판화로 만들어진 그 작품을 이렇게, 이렇게 어, 핀으로 콩콩콩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캔버스에다가 올려놓고 네, 고운 흙이나 목탄 가루를 쫙 뿌려서 싹 벗겨내가지고 외곽선을 그대로 따서 그래서 아버지 그림, 아들 그림, 아버지 그림, 아들 그림 똑같이 옮기는 그런 지금 시대에 말하면 트레이싱 기법이라고 하죠. 네그 기법을 썼습니다. 어 그래서 아버지 그림과 아들 그림의 차이점은 똑같긴 똑같을 때 작은 작은 실수들이 있고요. 그 실수들은 여기 이렇게 위작임미 출사에 이렇게 소개도 드렸는데요. 이 아빠 페트리브리얼, 아이책 보시면 되고요. 네, 책 보시면 되고 어 아들은 또 아빠 그림과 원작과 약간의 색의 차이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아들은 아빠 원작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오직 그 흑백 하나밖에 못 봤기 때문에 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보시면 되고요 위작... 어, 이거를 전문용어로 스폴베로 라고 합니다 스폴베로 이탈리아입니다 어... 프레스코니까요 프레스코도 이탈리아고요 프레스코 파스타 소스 아니에요 음... 이... 쉽게 설명드려서 이 십자수 하시는 분들 취미로 요즘은 십자수 하시나 모르겠네 아무튼 옛날에 십자수 이 취미 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이 십자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구멍 이렇게 뚫려 있어 가지고 걔를 십자수 뭐 이렇게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요 그런 거 한다고 하는 거 구경만 해 봤거든요 이 종이를 놓고 십자수 할이 천을 놓고 그 다음에 실을 이렇게 꾸렇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거랑 아주 비슷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수 하는 이 종이, 이걸 보고, 이제, 아 어... 카툰이라고 하죠. 카툰. 예. 카툰. 영어로는 카툰. 근데, 프랑스어는 카툰. <웃음> 예. 이건 똑같은 방법이고요. 이 구멍을 퐁퐁퐁퐁퐁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아니, 아니죠. 스케치를 한 다음에, 구멍을 퐁퐁퐁퐁 뚫어서, 여기다 이렇게, 먼지를 촥 뿌리는, 이 가루를 싹 뿌리는 이것을 보고, 아, 미국에서, 영어에서, 영어로는 파운싱이라고 합니다. 파운싱, 파운스, 파운스, 파운스, 파운, 파운스가 아니고 파운싱, 파운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죠. 뭐 대충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이책 읽으신 분들은 아마, 어, 무슨 말인지, 어, 대충 짐작은 오겠지만은 제가 오늘 그거 시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그림을 이쪽에 그대로 똑같이 옮기는 방법. 재료는 이렇습니다. 어, 먼저 내가 그려야 할 그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흙 가루 또는 착 목, 목탄이라고 했었는데요. 목탄 대신에 그냥 파스텔 준비해봤습니다. 목탄 하면은 이 손이 이기 깨끗한 손이 시큼해져요. 그래서 그냥 깨 파스텔로 할 거고요. 어, 이걸 아주 곱게 갈수 있도록 칼을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연필이 있어야겠죠. 송곳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옮길 종이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통, 이 통은 뭐냐? 여기다 가 그냥 가로다 쓱 넣을 거예요 예, 얘가 필요합니다 이거뭐 바로 기름종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기름종이 이거를 대충 필요한 만큼만 좀 잘라 볼게요 그냥 대충 쓱 자르면 돼요 뭐. 네. 아이, 소리 좋다. 자, 그러면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그림을 한번 여겨볼까 같이 한번 골라볼게요. 아, 뚜루루루, 대충. 이거 어때요? 아, 너무 어렵나? 좀더 쉬운 거 한번 찾아볼까요? 뚜루루루, 우 이거 한번 벗겨볼까요? 멋있다. 자, 그럼 먼저 그럼 뭐 지금 이, 이, 이 감독님도 없이 그냥 이 삼각대 카메라가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참 불편한데요 대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름종이를 딱 얹어요 그러면 은잘 어, 보이죠 그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를 네, 기름종이 보인 대로 그냥 따라 베껴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코도 그리고 이렇게 예 네, 짜자잔 뭐자 대략적인 외곽선은 땄어요 음이 외곽선을 종이에다가 이제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되나 자 옮겨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다가 구멍을 퐁퐁퐁 뚫어요 이 외곽선을 최대한 에, 구멍을 촘촘하게 뚫으면 뚫을수록 더 이 외곽선이? 어? 아니 외곽선이 이 아우 정말 더워시겠다 네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이제 통에다가 파스텔을 하나 놓고요. 파스텔. 자. 어떤 색으로 해볼까요? 잘 보이는 갈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아주 곱게 갑니다. 관리 잘한다고 그랬죠? 아, 두번째 편영상입니다 관리 잘해요 취미가 요리입니다 <웃음> 그래서 에, 백종원의 쿠킹로그인가요? 그거 에, 종종 보는데요 사실 어, 제가 이 영상을 어, 준비할 때 어, 나름 벤치마킹한게 백종원 대표님의 그 쿠킹로그 그거 좀 많이 에, 따라했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분야지만은 음, 그 분,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영상 편집도 재밌고. 그런데, 거기는 직원이 10명. 저는, 혼자서 합니다. 일단, 음, 내뭘또없는 판에. 아, 참. 그리고 네이버 TV는 광고를도 얼마 안 주더라고요. 자, 대충 이 정도만 할게요. 자, 보세요. 우 와, 되게 부드럽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종이를 하나, 음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럽네.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얘를 딱 얹습니다. 그리고 이 가루를 이렇게 이 가루를 보시죠. 이 가루를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어우 진 들어오자 손저 어떻게? 예 화가 들어 온 원래 들어온 손이 예. 원래 들어온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과들 그렇죠 뭐옛날 학창 시절 때는 들어온 예, 시간에 목탄으로 그림 그리고 곧바로 막 수업 다른 수업 들어가는데 얼굴에 얼굴 씻을 시간도 없어가지고요 귀찮았던 거지 아무튼 얼굴에 뭐 묻은 목탄가루 묻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막 수업 들어갔다가 예, 선생님 이막너 얼굴 왜그 모양이냐 그런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요 어. 근데 저 미대생입니다 그러면 다들 오 그렇구나. 음. 이렇게 최대한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잘 들어가게 이렇게 잘해 주시면은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시고 자그서 한번 후. 음. 얘를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자, 짜자자자잔 이렇게 옮겨지게 됐습니다 사실 파스텔보다는 목탄이나 아니면 은흑가루 이게 훨씬 더 좋은데요 손이 문양이라서자 보세요 옮겨졌죠? 탈탈 털어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뽕뽕뽕 뚫린 점을 따라서 손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따라 그립니다. 지금 얘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를 어, 촉촉하게 내가 그림 그리려고 하는 그벽 시멘트 벽에 젖어 있는 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시멘트 벽을 우리는 인토나코라고 해요. 인토 그 나고 위에 아직 젖어있는 예.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이 점을 따라서 즉 얘가 바로 스케치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형 외곽선을 그대로 따라서 어디갔지? 이 그림 찾아야 되는데 이런 여기있나? 여기 있나? 어? 그림을 못 찾겠어요 어디있지 자, 볼게요. 이렇게 외곽선을 거의 똑같이 따라 백겼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붓으로 물감을 들어서 붓으로 이렇게 채색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그것과 똑같은 기법이고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게뭐 맞느냐? 화가가 자기가 이렇게 그려야지 뭐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아야 그게 뭔 상관이야. 그리면 잘 그리면 됐죠. <웃음> 하지만 위작은 불법입니다. 사셔도 안 되고요. 하셔도 안 되고요. 어, 이 기법. 사실 이 트레이싱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없는 사람들은 보해요 실력이 있으니까 트레이싱도 잘 나오는 거지 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위작화가 절대 뭐뭐응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위작하시면 안 되고요. 위작하고 싶으시면 좀재 그림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어, 이 기름종이로 옮기는 이 트레이싱 기법, 파운싱 기법 또는 뭐 스폴베로가 되든 갈등이 되든 다양한 이런 기법이 있다는 거 어, 그리고 옛날 화가들, 거장들이 이런 기법들 많이 썼다는 거 어, 아시게 됐죠? 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름종이 저거 얼마 안 해요. 좋은 그림, 특히 이제 제 그림 같은 거 출력해가지고 구멍 뚫어서 기름 중에 예? 구멍 뚫어가지고 어, 종이나 캔버스에 옮겨서 같이 명암도 한번 넣어보시고요. 그리고 뭐 채색도 한번 해보시고요. 필히 제 그림으로 한번 따라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 오늘 영상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부디 잘 나오길 바라면서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